검찰, 이조 후보자의 관계인들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관련된 정보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. 아, 이건 다 아시겠지만 피의사실공소죄라고 하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. 아, 그리고 과거에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검찰이 틀리고 언론을 받았으면서 어, 부풀리기, 수사 상황에 대해서 부풀리기 했던 것이 굉장히 잔인했다는 것 그리고 많은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것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실정법 위반이자 또한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티셔츠 공표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. 검찰이 수사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 공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관련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한 수사도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 후보자의 생활기록부 등 민감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습니다. 초등부 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채워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. 관련돼서 조국 후보자 딸이 이미 고소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일이 심각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가 국민들 앞에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검찰은 반드시 유념하고 이후에 수사 등을 진행했습니다. 이상.